남친룩, 내 남자친구가 입어줬으면 하는, 보이프렌드룩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개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입지도 않은, 실패 없는 깔끔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 보나미룩, 너나 할것 없이 똑같이 흰색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풍자한, 클론룩을 대표하는 단어, 그리고 무신사님들. 반갑습니다 지통영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23년을 이끌어갈 트렌드 소비 트렌드를 정리해주는 책인데 패션, 푸드, IT 특정 분야 할것 없이 올해는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인 평균실종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으로 분류가 되고 그 외에는 오답으로 분류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규정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평균적인 생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균실종과 함께 앞으로 변화할 총세가지의 소비현상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양극화, 평균이 사라지면서 초저가 혹은 초고가로 아니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 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가운데로 쏠리는 이런 종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는 저가 고가라고 쳤을 때 우리가 소비에서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가운데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일반 대중들이 어떤 것들을 구매할 때좀 실패가 없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평균 그래프가 그려졌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양극화라고 해서 이제 평균이 사라집니다 초저가와 초고가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대중적인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경제 불황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완전 저가로 쏠린다든지 완전 고가로 쏠린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양극화라는 현상이고 두 번째로 앵극화 앞에 양극화가 투자 대비 뭐 소비 비용적인 면에서 초조가와 초고가로 나뉜다면 개개인성의 취향이 더 중요시되는 평균을 따르던 과거와 달리 각자의 취향이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빌보드 탑100 음원순위 탑100 이런 거를 좀 정답처럼 받아들이고 정해져 있는 그런 정답만 들었다면 은 이제는 스포티파이처럼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향을 분석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정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번 첫 번째는 당극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있는 곳으로 쏠려버리는 현상이에요 우리 뭐 패션에 비하자면 유뭐 무신사 같은 플랫폼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자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기존 대중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차별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시장에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느낌. 포제도 너무 캐주얼하고 대충 툭 걸치기 너무 좋다. 어, 진짜 예쁘다. 엑스라지 사이즈. 사람들이 원하는 딱그블루종의그딱 그거. 깔게 없는 거. 국내 브랜드랑 겹치는데도 많이 없는 거 같고 그냥 르메르 같아요. <웃음> 유니클 로 유라인 다 보진 않았지만 이게 베스트인 거 같은데. 이번 시즌 요거만 딱일 것 같은데. 파라슈트는 작년께 딱이었어요. 좀 아쉬워 올해는. 아 이거 음... 근데 괜찮다. 그쵸.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지난번에 제 시즌오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브랜드가 이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보통 1월, 2월 정도 돼야 FW 세일이 들어가는데 거의 12월 초중순부터 이제 세일이 팍팍 들어가더라고요. 그 형상이 이미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중저가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냥 실패 없는 취향의 디자인과 아이템을 만들어내던 브랜드들이 이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 중에서 좀 개성 없는 브랜드들은 정말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음, 예쁘네요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소재가 되게 예쁘고 컬러도 예쁘고 되게 벌어지는 거랑 이런 게 되게 예쁘네 보통 이 모양인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 그래서 여기 라인 V존이 되게 예쁘네 입체 포켓 이것도 뚜껑이 되게 이렇게 돼서 귀여운데요? 블리에 잘 나오는 블루존보다 이 필드파카가 진짜 이쁜데요뭐 엄청 막 뭐가 막 이런 것도 거. 달리요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형태의 자켓인데요? 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요즘 브랜드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좀 어떤 형태의 옷을 만드는 거. 이게 있던 형태인가요? 전문가님? 사실 봄판은 어디가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봄판에 브랜드 색깔 입히는 게 요즘 유행인데 워낙 다 똑같아 보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컬러도 더블로 하고 밑에도 이렇게 더블로 하고 그런 것들? 잘 어울리시는데요 일단? <웃음> 예쁜 옷은 사람을 타지 않는다 예뻐요 진짜? 패션 유튜버에 비유를 하자면 패션 유튜브 초창기에는 평균 기성 제품에 우리 소비자들이 맞춰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브랜드처럼 각자의 개성이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하나의 시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개성 없는 한국 패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앤더슨벨 그런 브랜드들이 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본인만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따르는 팬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취향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정말 이 앵그카 현상이 국내 패션시장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뭐 패션 브랜더에만 접목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좀 패션 유튜버들의 비율을 하자면 예전에는 좀 대중적인 취향을 좀 정리해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각자의 취향, 뭐 스트릿 캐주얼 중에서도 일본 감성이 캐주얼 본인만의 개성이 탁탁탁 탁 나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앵그카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앵그카 현상을 가속화시킬 일이 얼마 전에 좀큰 파장을 일으킨 단어가 있었죠 무신사 냄새 뭔가 미세먼지 같은 단어 같아요 90년대 미세먼지가 더 많았대요 한국에 수치적으로 아, 네. 근데 이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음. 근데 이제 무신사 냄새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 이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다들 따라 입어? 왜 이렇게 주대 음. 없이 입어?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생기면서 그 생각들이 결집이 된 거지 일단 우리가 무신사 냄새에 대해서 웃고 넘어갈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 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오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극화 한쪽으로 썰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신사 냄새를 정의하자면은 무신사 랭킹에 있는 옷들로 좀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풍자하는 말이 무신사 냄새 잖아요 무신사에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개성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이거나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평균 소비자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옷을 구매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시즌오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시부터 할인을 때리고 하는 이유가 후기를 보유하고 그 뒤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후기를 보고 신뢰를 얻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애초에 다양한 선택지 다양한 선택지가 모여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받은 상품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자체가 소비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무신사 랭킹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신사 냄새라는 단어는 평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을 넘으면 안심되고 평균에 못 미치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묘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랭킹 때문에 그래도 핵이라가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정은 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해주는 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사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국 이 무신사 냄새도 이런 당극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진짜 개성을 찾는 그런 타임이 왔다 근데 옛날에도 90년대 초반에도 뭔가 그런 개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어... 많이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사회가 그거를 규제했지 어... 뭔가 뭐 학교, 선생, 국가 기관 네. 방송국에서도 염색머리 못하게 하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보이는 주체가 검열을 하지 않지만 뭔가 순위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면서 서로를 검열하는 게 최근에 어떤 워딩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인지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무신사 냄새라는 키워드가 반가운 것 같아요. 패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 무신사 냄새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했고, 정말 많은 대중들이 재밌어하고 공감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단어로 인해서 대한민국 패션은 무신사 냄새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좀 사람들이 개성을 찾아가는 지나고 보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 a u s 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평균 실종이라는 트렌드는 정말 이제 안전한 전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걸 시사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소비의 원천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솟는 물가 속에 적당한 가격대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백종원 프랜차이즈,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음원 시장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 노래를 추천해주는 스포티파이. 이 모든 것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소비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패션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단순히 예쁜 옷, 실패 없는 옷 단순한 이유였다면 현재는 뭐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예쁜 거는 기본이고 퀄리티는 가져가면서 가격은 또 나쁘지 않으면서 남들이랑 겹치지 않고 내 스타일을 챙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어려워졌어요 그냥 <웃음> 비싼 거 하면 비싼 거 한다 뭐싼거 하면 싼거 한다 이런 댓글이 괜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소비 취향이 있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원하는 시장을 형성을 해놓는 게 좀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만의 취향을 확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평균 실종 뭐 이런 이야기를 패션 채널에 맞게 접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물론 저도 아직 더 배우고 성장하는 중인 크리에이터지만 지금같이 입맛을 정말 맞추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나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나타난다면 정말 많은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신사 냄새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죄송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니 아, 사고의 확장... 갇혀있다가 네, 벗어나게 저... 만드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버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변곡점이다. 좋지 않아. 변곡점이다. 어, <웃음> 진짜 패션, 한국 패션 시장에 굉장히 큰 변곡점. 무신사 냄새. <웃음>